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넓은 대리석 바닥 보이죠? 제가 네. 이제 어떤 뭐야 제가 어떤 컨셉의 스팟을 좋아하는지 이제 컨텐츠에서 색깔이 보일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 보면 은두 계단 무대가 있어요 여기 여기 두개단 다운 연습을 하려고 이, 이, 이 녀석이랑 같이 왔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가 원래 옛날부터 보드 타던 그런 스팟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옆에 보면 이 공간 있죠 스케이터 분들이 그동안 모아오고 관리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기물들이 원래는 여기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뭐 정책상이라고 해야 되나? 기물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무대랑 이 넓은 대리석 바닥에서 보드를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다운 연습하는 거를 해보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이 녀석이랑 그러면 적당히 일단 몸 풀었으니까 바로 보고 처음부터 하는 걸로 다시 콘텐츠 찍자고 몸은 풀었긴 했지만 다시 기본키부터 여기서 나뛰어주려고 엄청 실패하는 거 봐. 어, 나이스. <웃음> 아, 이렇게 자연 동시한데 이거. <웃음> 어, 이상하잖아. 도한게 <웃음> 아니었어. 여기서 다운을 연습하려고 저는 간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백사이드 빅스핀 다운 한다 그래 가지고 오늘 오늘은 그게 목표예요. 일단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하는 걸로. <웃음> 꼭한 번은 성공을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탈수 있는 거를 일단 좀더 시도하는 거고 이 친구 목표인 백사이드 빅스핀 다운. 오케이 응. okay. 원래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연습을 해야 돼. 포하게 쓰게 다고 <웃음> 완충작용을 하라고 완충작용이 지금 한두, 하나도 안 되잖아. 지금 어. 젊다고 지금 뭐 그냥 팍팍 찍는 거야? 또 그렇게 젊지도 않은데 그렇지 도 젊지도 어. 않지. 좀 <웃음> 뭐 우린 관절을 아껴야 되니까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야 돼. 뭐 하는 거야? 내콘텐츠는 그런 거 아니야. 아 이상한 거 하지 마. 뭐 이거 이거 하지 마. 아, 그럼 이제 뭐할 거야? 아, 우리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. 오늘 한 12시까지 타고 가야 될거 아니야? 지금 몇 시인데? 어, 괜찮아요. 11시. 나은 괜찮지. 나는 집에 가서 혼나면 되니까. 아, <웃음> 아니, 아니.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니까, 12시에. 저도 상관없어요. 그럼 좀더 타요. 너, 그러면. 아, 네. 일단 되는 거좀 해볼게요, 그러면. 되는 거? 필리 너도 필리... 이제 두리뭉실하게 아, 얘기하기를 해서.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딱 정하면... 일단 되는 거. 네. 나는 지금 하드플릿 타고, 오늘 사실 막 집에서 상상하기로는 이두 계단 땀은 그동 그 전에 탔던 레이저 플립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까 막생각했었거든아 근데 지금 타는 거 보니까 오늘 아니에요? 오늘 아닌 것 같아 나도 탈수 있는 거좀 최대한 타보고 12시까지 지금 딱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얼마나 탈수 있는지 어. 아니야 관절을 부시는 게 너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 <웃음> 아 우리 지금 1시간, 한 1시간이 한 아니야 40분 지금 40분 투자해서 지금 하나 탄 거야? 뭐냐 우리 막 엄청 여러 가지 탈 것처럼 해놓고서나 일단 푸른기 타야 돼난좀더 40분도 부족해 자, 30만 난 20분 안에 타야 돼 너라도 하나 더 타라 결국, 이렇게 대실패. 근데, 트릭은 실패했지만, 오늘 전체로 봐서는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, 오늘 프론사이드 플립 다운을 연습했을 때, 오히려 느낌적으로 좀 얻어간 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. 아, 결국, 한 시간에 하나도 못 탔다. <웃음> 저기 뭐, 자기 거뭐 보고 있나 보지? 어? 아, 형이 이렇게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, 자기는 핸드폰 보는구만. 왜 하필 두 계단일까 한 계단은 뭐 우리 그냥 보더블럭 그런 곳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한 계단은 뭔가 하면 그냥 바로 내려가는 느낌 이 근데 이두 계단서부터 진짜 뭔가 팝을 치거나 이제 공중에서 플립을 돌릴 때 확실히 체공 자체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랜딩하기 전까지 뭔가 살짝이라도 좀 몸을 더 움직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덜 다치는 게두 계단이라서 여기 딱두 계단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. 옛날에도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스케이터들은 이곳에서 진짜 많이 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여기 로컬 분들은 많이 못 뵀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보드를 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봤는데 아 진짜 여기 정말 차기 좋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다운 연습하려고 왔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못 탔네 어제 여기서 탈 생각으로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연습해야지 막 생각했는데 많이 못 탔지만 그래도 이거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느낌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다운 연습한다기보다는 두 계단서부터 하고 세 계단서부터는 좀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 많이 해야 되고 다운 연습은 두 계단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더니 전화 온 줄도 몰랐네. 지금 집에서 급히 저를 쳤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한두 시간이 지난 것. 두 시간 지날도록 이거밖에 못 탔냐 하겠지만, 맞아요. 이거밖에 못 탔어요. 그래도 재밌게 탔어. 그리고 아까 저기 다운 연습할 때, 이 건물과, 건물과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있어가지고, 저기 계속 그늘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덥지도 않았어. 저기서 좀 쉬면서 다운 연습하고, 오늘 확실히 둘이 타니까 진짜 외롭지가 않네. 너무 재밌게 탔어 <웃음> 서로 자세도 봐주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는 진짜 같이 타 혼자 타고 돼 하지만 같이 타니까 재미있다 더 어, 재밌다 아 진짜 완충작용 안 했다가 무릎 아주 나었어 다운 연습할 때 완충작용 꼭 해야 돼 일단 저는 집에서 엄청 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형 채널만의 막 인사 이런 거 없대? 없어? 없어 하이파이 아.